이노멘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게임을 해볼 건데요 선생님 몰래 딴짓하는 게임이 아니라 선생님 앞에서 대놓고 딴짓하기 <웃음> 예 여기 앞에 선생님이 계시고 어 리아 등교했네 리아야 안녕 <웃음> 안녕 얘들아 하야야 벌써 요르르는 선생님 앞에서 자는 거야? 뭐? <뭇> 어, 어, 어, 어? 어? 뭐야, 뭐야, 뭐야 선생님이 어이,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앞에서 수업하시는데 어? <뭇> 죄송해요 죄송요아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된 김에 선생님 몰래 얼마나 더 멋진 딴짓을 하는지 한번 내기해볼까?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뭇> 선생님이 수업하고 계시니까 나는 잠자야지 아! 뭔 냄새야! 야! 이오야너 지금 방귀 낀 거야 수업 시간에 불만 했어? <웃음> <웃음> <웃음> 선생님 몰래 나는 비행기 던져야지 비행기 던지기 <웃음> 어, 안 들켰다 어, 선생님이 뭐 하는 거냐 나 진짜 와. 선생님 띠너 <웃음> 발표하라는데 발표하라고? 응 어... <목소리> 어! 팀워크의 이점에 대해서 한번 발표해보겠어? 어! 팀워크란 건 말이야! 어 우리가 항상 이렇게 로블록스 하는 거라 그난 팀워크라고 생각을 해 어... 발표하니까 하모니카 한번 불어볼게! 얘들아 음. <목소리> 이건 너무한 거아니냐고이금은안 되겠다 그러면 나도 발표했으니까 딴짓 해야지 어떤 딴짓하지 딴짓 어 뭐야 이거 지방이 어. 되기는 뭐지 오오 어? 어? 한번 살쪄볼게 어? 수업 시간에 오오와 완전 농돼지잖아 뭐 이런 돼지다, 것도 됐다. 돼지 응 그리고 안녕 갈들아어나 덩치 검지 커졌다 우와우 와너 진짜 똥같이 생겼다. 이거이어보여 똥통해. 응. 안 되겠다. 여매이 완전 똥으로 만들어줘야겠다. 그게 무슨 말이야? 으이! 으이! 야! 으이! 야! <웃음> 야! <웃음> 선생님이 놀라셨어 우리. 우리 <웃음> 혼나는 거 아니야? 아 괜찮아 선생님 눈치 못채셨어. 그 그래. 선생님 화나셨는데? 그러면은 나는 얘들아 응. 우리 화장실 좀 급하지 않아? 화장실? 응. 뭐야 이게? 쉬쉬시가 그거였어? 난 쉬야 하는 줄 알았는데. 쉬. <웃음> 아이 너희들 진짜 못했다. 난 수업에 열중하는 중인데. 근데 오. 우리 그럼 딴짓하지 <웃음> 말자 이제는. 알겠지? <웃음> 야 누가 방귀 뀌었냐? 쟤나 깜짝 놀랐어. <웃음> <웃음> 누가 이렇게 용빵구야 구독. 어나 발표해야 하는데. 어, 발표야, 어, 너 발표해! 발표해! 어, 아트 히스토리? 응. 아트 음. 히스토리에 대해서 얘기해봐 어이 그림이라는 것 말이죠? 어 여러분들 그림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그림을 제일 처음 먼저 그린 아,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재 재미없다, 재미없다. 아, 어. 아 진짜 재미없네 리아야 똥이나 먹어! <웃음> <오>! <웃음> 리아가 많이 놀랐나본데? 얘들아, 그러지 마. 아, 그래, 얘들아.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깜짝이야! 깜을이야 어, 야! 개 놓고 어, 그렇게 춤을 추면 어떡해! 아우, 어, 예! 선생님이 애처럼 울지 말래! 아, 아니, 혼내고 있어 너를! 음. 난 아직 아기라고! 아, 찍어야겠다. 자! 아, 리아야, 이거, 너, 이거나 먹어, 방귀. 어? 어, 냄무새 어. 오늘 브로콜리 먹었네? 어, 뭐야! 아, 아, 왜 그래! 왜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미안 오늘따라 못 참겠네. 좋아요. 그 내가 오늘 어, 일단은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은왜왜왜왜 그래! 왜그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그 뭐야? 기가 귀엽대. 나 기억만 맞거든. <웃음> <웃음> 엄마한테 이럴 <이를> 거야. <웃음> 내가 자기 보고 귀엽대. 야, 야, 댕대가 수업시간에 전화하면 어떡해? 나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엄마한테 일러. 얘들아 이제. 우리 배고프지. 우리 이거 먹자. 내가. 엄마? 나는 왜? 오, 어, 뭐야 너 엄마? 엄마랑 등대 이가 엄마랑 나갔어. <웃음> <웃음> 왜? 너 엄마한테 혼났니? 뭐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웃음> 야, 애들아 우리 배고프지? 선생님 몰래 우리 피자 먹자. 어때? 좋아 좋아. 좋지 좋지. 선생님 몰래 자. 피자 먹기. 음. 선생님 몰래 먹는 거니까 우리 조용히 먹어야 된다. 알겠지? 어, 알겠죠. 음. 아, 음. 그렇죠. 조용히 음. 음. 음. 먹어야지. 맛있는데. <웃음> 맛있다. <웃음> 맛있다. <웃음> 맛있다. <웃음> 역시 이게 바로 선생님 몰래 먹는 피자 맛이지. 에이, <웃음> 맛있네. <웃음> 맛이 좋다. <웃음> 맛있다. 맛있다. <웃음> 맛있다 오예오예 맛있는 피 마시는 피마마 마시는 거마마 마시는 거, 거. 마시는, <웃음> 거 <옆에. 웃음> 마시는 거 옆에 맛있는 거야피 맛있는 거야 음. 아 맛있었다 그치 나지음난 like <웃음> 콜라 마셔야다 <웃음> 누가 뺨 따고 맞았는데? 어 <웃음> <웃음>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뭐야 뭐야 누구야 야야야 <목소리> 있어! 뭐야 물이 차오르고 있어 밖에 어오아나또 무서운데 이거 어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거지 와오오오어어어 <웃음> <웃음> 구독 이건 뭐지? 얘들아 내가 169번째 로벅스 불러볼게. 이게 뭔지 모르겠어. 오 뭐야? <웃음> 뭐야? <웃음> 아유, <웃음> <웃음> 모두들 반갑습니다. 수업 시간에 <웃음> 댄스 보여 드릴게요. 니야 yeah, 니야 교통정비 교통정비 가자 교통 <웃음> <웃음> 가자, <웃음> 가자, <웃음> 가자 <웃음> 가자고 <웃음> 가어 방기 끼고 있어. 야 무드 임팩트 봐박박박 저게 조명이 아니라 방기였단 말이야? 얼연기가 <웃음> <올? 웃음> 어. 아니었어. 예산을 너무 아끼는 나 방으로 대신하고. 오예오 <웃음> 예. 어때 어때? 오, 예. 어, 너무 신나는 걸. 공연은? 어? 어? 냄새 때문에. 좋아요. 자, 얘들아. 나 응? 새로 운 주제야. 책상 좀봐 주겠어? 응? 이냐면 like 인냄새 VS 김아 똥냄새 어느 쪽이 좋은가요? 아, 당연히 다 쿠지. 이거는 김아 똥냄새가 난더 아, 좋은 거 같아. 맞아. 이런 마음은 좀 많이 <웃음> 말하지 말자. <웃음> 그래? 그럼 어. 우리 한번 맡아 볼까? 아니야, 아니야. 왜나 그거? <웃음> 진짜 똥도 많이 싼다. 자, 얘들아, 내가 아주 재밌는 거 보여줄게. 오, 자, 자 이제 선생님 몰래 우리 뭘 먹을 거냐면, 에이 맛있겠다. 뭘 먹는 거지? 불레코를 먹을 거야. 오, 어? 어? 어? 어? 어? 싫어 싫어. 어? 어? 어? 와, 퀄리티 응. 뭐야? 어, 꿈이 왔다. 헐. 얘들아. <웃음> 우리 선생님 몰래 매운 거 먹을까? 매운 거? 응? 어, 좋아, 좋아. 진짜 좋지. 어? 어? 진짜 매운 어? 거다. 어, 진짜 <웃음> 야매나, 너무 매운데? 여배나? 어, 여배나? 바로. 어, 어, 뭐, 우리 학교로 오고 있어! <웃음> <웃음> 어? 우리 날라갔어. <웃음> 우리 날라갔어. <웃음> 이게 뭐야? 진짜 엄청나다 구독 자자 자, 모두를 미치게 만들기 우리 선생님 몰래 미쳐, 미쳐볼까?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아 선생님 몰래 이걸 해보자고 자 우리 좀 덥잖아 지금? 어? 아니? 별로 안 더운데? 더워 더울 수밖에 지금 겨울인데? 없어. 어? 이게 어. 무슨 소리지? 에어컨 어? 틀었어, 너무 더워가지고 아 어? 에어컨 으어어 옆에 봐! 야이거 에어컨이 아니잖아! 뭐야 쌤, 틀렸어! 어, 나갔어! 나갔는데? 쌤도 날라가셨어? 오. 오. 선생님 날라갔어! 어 뭐야 밖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아, 선생님, 아 꿈이었나 보다 선생님 몰래 하기 힘드네 좋아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댄스를 추면서 오늘 선생님 몰래 대놓고 지루, 대, 대놓고 하는 선생님 수업 방해하기 해봤습니다 오예예 여러분들 예. 재밌게 봤다면 좋아요 구독해주시고요 오늘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